네, 저는 내일 네, 관련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엔진 오일은 자동차를 관리할 때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더울 때, 추울 때 사용하는 엔진 오일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날이 무척 더워지고 있는데요. 혹시 엔진 오일 교환할 때가 되셨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내 차에 맞는 엔진 오일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 동티뷰. 엔진 오일은 얼마만에 한 번씩 교환해주는 게 좋은지는 아직 논쟁이 많은데, 그러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엔진의 장치들은 금속끼리 맞닿아서 움직이고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굉장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엔진 오일이 채워지면서 윤활제 역할을 해서 마찰을 줄여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은 채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금속 찌꺼기가 생기고, 슬 클러지가 쌓여서 출력도, 연비도 떨어지고 엔진에 심각한 무리를 주게 되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진 오일인데 관리를 소홀하게 할수 없지 그럼 엔진 오일은 어떤 게 있을까? 엔진 오일은 기유, 그러니까 즉 베이스 오일이 광유인지 합성유인지에 따라서 광유 엔진 오일과 합성 엔진 오일로 분류가 되는데 광유 엔진 오일은 원유에서 정제를 할때 발생되는 광유를 기반으로 하고 합성 엔진 오일은 말 그대로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면 돼. 광유 오일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속, 고속 주행 시 점도가 낮아져서 엔진 보호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연비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일의 교환 주기도 짧아지게 되는 거고 반면 합성 엔진 오일은 열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 찌꺼기 발생이 적고 유막 코팅 효과도 있어서 엔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게 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단점이지. 마지막으로 오늘의 팁! 그럼 나는 어떤 엔진 오일을 선택해서 써 할까? 여기 앞에 엔진오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오일 용기에 겉을 보면 뭐 0W20, 5 w 3 0 SAE 10W30 등 여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숫자들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 차에는 어떤 오일이 적합한지를 알고 또 정비 업체를 방문했을 때아이 사람이 엔진오일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하게 되는 거지 여기를 보면 SAE 10W3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알아보자고 우선 S SAE는 Society Automotive Engineers라고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로 이곳에서 권장 규격을 정해놓은 것이라는 의미이고 W는 윈터의 약자 그리고 왼쪽 숫자 10은 저온 점도 등급이고 오른쪽 숫자 30은 고온 점도 등급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두 숫자는 모두 숫자가 낮을수록 점도가 묽고 높을수록 점도가 높아서 더 끈적끈적하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저온 점도 등급은 수치가 낮을수록 엔진 전체에 오일이 퍼지는 순간이 짧아져서 시동성이 상당히 좋게 되고 고온점도 등급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데는 좋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볼까? 0W30은 앞 수치가 낮으니까 추운 날씨에 적합하다는 의미인 거고 5W30은 일반적인 운행에 적합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환경에서는 엔진 오일 잘 선택해서 교환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엔진 오일은 각각의 제품에 따라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일은 정숙성 또 어떤 오일은 출력과 퍼포먼스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비싼 오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차의 성격이나 또 나의 운전 습관과 환경은 어떤지 제대로 판단하고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엔진 오일 교환할 때가 되신 분들 카센터나 정비업체 방문하셔서 조금 아는 척 하시고 내 차에 맞는 엔진오일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